회음부 마사지. 회음부 마사지는 아기가 나오는 문을 부드럽게 열기 위한 것입니다. 회음부 주변을 U자 모양으로 마사지합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유두 마사지. 천천히 유두와 유륜부를 위치와 방향을 바꾸며 1분 정도 압박합니다. 유두를 가로와 세로로 끈을 꼬듯이 비벼줍니다.